지금 이렇게 하늘색에 서포터가 생긴 게 보이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 이젤 각 다리의 끝부분에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끝부분에도 서포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여기 부분은 서포터가 없어도 충분히 다잘 출력이 되는 형상인데요. 그래서 서포터의 오버행 각도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60도로 바꾸게 되면 이끝 부분에는 서포터가 생성이 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 빌드 플레이트 위 말고를 얘를 만약 어디에나 로 선택해서 슬라이스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 이 e 젤의 회전하는 부분 요 가운데 부분에도 서포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는 출력을 하지 않아도 서포터가 없어도 브릿지로 충분히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브릿지라고 하면 뭐냐면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을 이렇게 필라멘트가 무너지지 않고 쭉 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거리를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짧은 다리를 쭉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서포터가 없어도 그릴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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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금 레벨링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지금 여 부분이 사실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레벨링이 너무 눌려서 나오는 경우에는 요 밑바닥이 눌리면서 하나의 몸체로 붙어 버리는 경우에는 이젤의 e 다리가 회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했더니 내건 붙더라 하면 프린터에 레벨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